에녹 1서 제 22장 죽은 자의 영혼을 분류하는 곳 이곳으로부터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는 서쪽에 있는 한 크고 높은 산맥과 단단한 바위들과 네 가지 아름다운 장소들을 보여주었다. 그 아래에는 깊고 넓고 무엇인가 구를 수 있을 것처럼 완전히 매끄러웠으며 깊고 어둡게 보였다. 이때 내 곁에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 루파엘이 나에게 말했다. 이 아름다운 장소들은 죽은 자들의 영과 혼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혼들이 여기에 모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장소들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날까지 그리고 그 정해진 기간까지 그들이 머무를 처소로 삼게 되었다.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의 이 기간은 길다. 그리고 나는 또 죽은 사람의 자녀들의 영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는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나는 나와 함께 있던 천사 루파엘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기까지 통곡하는 것은 누구의 혼입니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영은 그의 형제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에게서 나온 것이고 가인의 씨가 지면에서 멸망당하고 또 가인의 씨가 인간의 씨 중에서 사라질 때까지 통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의 심판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저 영혼은 왜 다른 영혼들과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는 나에게 대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세 개의 구역은 죽은 자의 혼들을 분류하는 곳이다. 그래서 의인들의 혼들은 따로 분리되는데 거기에는 그 위에 빛이 비추이는 물의 샘이 있다. 그러므로 또한 죄인들을 위해 따로 준비된 그런 구역도 있는데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지 않고 땅에 묻혀서 죽었던 자들이다. 여기에서 그들의 혼들은 대심판과 형벌의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욕된 고통과 그들의 혼들을 위한 복수의 날까지 큰 고통 가운데 따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곳에 영원히 결박하셨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영원전의 것이라면 이 구역은 애통하는 자들과 죄인들의 시대에 그들이 살해당했을 때 그들의 파괴를 폭로하는 자들의 혼들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곳은 의롭지 않은 인간의 혼들을 위해 창조되어 왔다 그들은 범죄의 완전한 죄인들이었고 같은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함께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혼들은 심판의 날에 죽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그들을 꺼내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나의 주님이시며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광과 공의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제23장 하늘의 광명체 그리고 거기서 나는 서쪽을 향해 땅끝까지 또 다른 장소로 갔다. 또 나는 쉬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불을 보았다. 그 불은 밤낮으로 그 과정을 멈추지 않고 규칙적으로 계속 타올랐다. 나는 그칠 줄 모르는 이 불길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이때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들 중 하나인 라구엘이 대답했다. 당신이 본 서쪽을 향해 달려가는 타오르는 불은 하늘의 모든 광명체들의 불이다 제24장 일곱 개의 산과 생명나무 거기에서 나는 또 나아가서 지상의 다른 장소로 갔고 밤낮으로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 산맥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쪽으로 가서 서로 다른 모양의 일곱 개의 웅장한 산들을 보았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바위들과 모든 것이 웅장하고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 외관이었다 세 개의 산은 서로 밀착되어 동쪽을 향해 셋은 남쪽을 향해 서로 밀착되어 자리 잡고 있었다 또 깊이 구비치는 협곡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일곱 번째의 산은 다른 여섯 개의 산들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높이는 모두 왕의 보자들처럼 높았고 향기로운 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나무들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가 나는 것도 있었고 그 중의 어느 것이나 또 다른 곳의 어떤 나무도 이것과는 비길 향기가 없었다. 그리고 또그 나무의 잎과 꽃봉오리와 나무는 영원히 시들지 않았고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포도나무와 종려나무의 열매와 비슷했다. 그때 나는 말하였다 보라, 이것은 아름다운 나무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잎은 매끈하고 고드며그 열매는 눈을 즐겁게 한다. 그때 나와 같이 있었던 나무들을 관장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천사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제25장 영원하신 왕의 보좌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에녹이여 당신은 이 나무의 향기에 대하여 무엇을 묻고 또 무엇을 알고 싶은가? 그때 나 에녹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든 것에 대하여 알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나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싶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본그 정상이 하나님의 보좌처럼 생긴 이 높은 산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께서 선함으로 지상에 내려오실 때 앉으실 보좌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 나무는 대심판일 때까지 어떠한 육체도 만져서는 안 된다 만물이 속죄하고 영원토록 완성될 때이 생명나무는 정의롭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택한 받은 자들은 그 열매들에서 생명을 얻고 그것은 거룩한 곳에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집을 향해 북쪽을 향해 심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크게 기뻐할 것이며 거룩한 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들은 그 향기가 그들의 지체들에게 스며들게 하고 당신의 조상들과 같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날들 동안 슬픔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환란이 그들을 건드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 그런 것들을 예비하셔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왕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였다. 제26장 거룩한 산 이곳으로부터 나는 땅을 중앙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열매가 풍성한 축복받은 장소를 보았다. 거기에는 잘려진 나무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가지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나는 거룩한 산을 보았는데 그산 아래 동편으로 강이 있었고 그것은 남쪽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동쪽을 향해 또 다른 높이가 똑같은 산을 보았다. 그두산 사이가 깊기는 했으나 넓지는 않은 골짜기였으며 그 안에도 또한 물이 산기슭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 서쪽에 이전 것보다 낮고 높지 않은 산이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그 기슭에는 양자의 사이에 골짜기가 걸려있다. 그리고 이세 개의 산 끝에는 또 다른 깊고 마른 골짜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단단한 바위로 된 골짜기들은 깊기는 했으나 넓지는 않았으며 그 위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다 나는 그 바위들과 골짜기 때문에 놀랐고 또 매우 놀랐다 제27장 버림받은 자를 위한 저주의 골짜기 그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나무들로 가득한 이 축복받은 땅과 그들 사이에 이 저주받은 골짜기는 무슨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때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들 중 하나인 우리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저주받은 골짜기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을 모두 모아 심판하는 장소이다. 그 끝날에 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의인들 앞에서 영원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이러므로 자비하심을 받은 자는 영광의 주님이시며 영원하신 왕을 여기에서 찬양할 것이다. 또 심판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비에 대해 찬양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그것이 합당했기에 영광의 주님을 송축했고 그분께 아뢰었고 적당한 때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였다. 제28장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 광야의 한 가운데 있는 산들로 들어갔는데 오직 한 평지만 보였다. 그러나 평지는 이씨앗의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물이 위쪽에서부터 그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물이 북쪽과 서쪽으로 그리고 모든 장소들로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서 물과 이슬도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제 29장 심판의 나무 그리고 나는 광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산의 동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서 나는 심판의 나무를 보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유향과 모략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고 평범한 나무와 같지 않았다 제 30장 개피나무 그리고 그위 멀지 않은 곳에 동쪽 산을 넘어서 나는 또 다른 장소를 보았는데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계곡들을 보았다. 나는 또 유향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나무를 보았다. 또이 골짜기의 가장자리를 따라 향기로운 계피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동쪽으로 나아갔다. 제 31장 알로에 나무 그리고 나는 물이 흘러나오는 나무들이 있는 또 다른 산을 보았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은 사리라와 갈바눔이라 불리는 꿀처럼 흘러나왔다. 이산 넘어서 알로에 나무가 있는 또 다른 산을 보았고 이 나무들은 아몬드 같은 단단한 물질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것은 어떤 향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향기를 내었다. 제 32장 낙원과 지혜의 나무 이 향기들을 맡은 후 북쪽을 향하여 산들을 넘어서 나는 훌륭한 나드와 향기나무와 계피와 후추나무로 가득 차 있는 일곱 개의 산들을 보았다 이곳에서부터 나는 수많은 산 꼭대기를 넘어 저 멀리 동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에리트레아 바다 위를 지나 멀리 가서 주텔 천사를 넘어갔다 그리고 정의의 동산에 도착하였을 때 나는 다양한 나무 종류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고 그 나무들은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장엄했다. 또한 지혜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큰 지혜를 얻는다. 그 나무는 캐럽나무와 비슷하고 그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매우 좋다. 그 향기는 나가서 아주 멀리까지 퍼진다. 나는 이 나무는 아름답구나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을 주는가 라고 말하였다. 그때 나와 함께 있던 거룩한 천사 루파엘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당신 이전에 있었던 늙은 아버지와 나이 많은 어머니가 먹었던 지혜의 나무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를 얻어서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 제 33장 하늘의 문 그리고 나는 이곳으로부터 나아가 땅의 끝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나는 큰 동물들을 보았다.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모두 그 생김새가 달랐다. 또 새들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그 모양의 아름다움과 소리가 모두 달랐다. 그리고 나는 이 동물들이 있는 동쪽으로 땅의 끝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하늘들이 머물고 있었고 하늘들의 포털들은 열려 있었다. 나는 별들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곳을 보았고 그들이 나오는 포털들의 수를 세었다또 나와 함께 있는 천사 우리엘이 나에게 보여주는 대로 모든 별들의 출구들 하나하나를 그 별들의 수와 이름들과 연결들과 위치들과 시간들과 월수에 따라 기록하였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를 위해 기록해 주었으며 또한 그 별들의 이름과 법칙과 운행 행적들을 나를 위해 적어 주었다 제 34장 바람의 운동 여기에서 나는 북쪽 땅 끝으로 나아가 온 땅의 끝들에서 한 위대하고 장엄한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하늘들에서 세계의 하늘의 포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하나하나로부터 북풍이 불려나가고 그들 중 하나가 불면 추위와 우박과 서리와 눈과 이슬과 비가 된다. 포털들 중 하나에서는 좋은 바람이 나간다. 그러나 나머지 두 포털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그것은 지구의 불행을 닥치게 하고 엄청난 힘으로 분다. 제35장 서쪽 땅의 끝 여기에서 나는 서쪽 땅의 끝으로 나아갔고 거기에서 열려있는 세개의 포털들을 보았는데 마치 내가 동쪽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출구들이었다. 제36장 별을 운행 여기서 나는 남쪽 땅의 끝들로 나아갔고 거기에서 열려있는 세개의 하늘의 포털들을 보았는데 그곳으로부터 남풍과 이슬과 비와 바람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서 하늘들의 끝들로 나아갔는데 거기에서는 세 개의 하늘의 포털들이 동쪽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 위로 작은 포털들이 보였다. 이 작은 포털들 중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늘들의 별들이 매일 밤 그들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 오고 간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만드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송축하였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천사들과 인간의 혼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손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송축할 것이다